이거 뭐야 <웃음> 이거 뭐, 뭐, 뭐예요 동희씨 동희씨 밥 먹으면 서 방귀 뀌기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저녁을 먹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저기 보이는 식탁이 있는데 저희는 바닥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친구 덕분에 왜냐면 저희가 저 의자에서 앉아서 먹으면 동이가 진짜 싫어해요 저기 먹고 있으면 계속 와서 손잡고 놀아달라고 짜증내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땅바닥에 앉으니까 동이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먹고 아주 좋습니다 목이 걸렸다 천천히 천천히 씹고 지금 저희의 메뉴는 뭐 김치 그 다음에 나물 와, 와이프가 와 만든 호박전 그리고 동이는 된장찌개 우리 다 된장찌개 사실 우리 응. 먹는 음식 다 똑같아요 응. 간을 조금 세게 안 해서 동이도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을 해서 먹거든요 조금 조금만 조금 조금만 조금만. 응. 이제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동이 지금 빠졌어 근데 완전 동이가 완전 한국 재질이에요 이렇게 응. 바닥에 앉아서 먹는 거 그리고 입맛 완전 한국고밥그리 국. 고, 국그리 고, 어. 해물. 어. 조금씩 조금씩 네 되게 좋아해요 왔어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no 네. 그리고 동이가 이렇게 들고 마시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아저씨 아저씨 나는 오늘 i 명 e 아침부터 밥 제대로 줬는데 엄마가 오늘 하루 굶겼다 아닙니다 그리고 동이 오늘 여기 아이고 아이고 씹어 씹어 씹어 쥬이 쥬이 근데 아직도 막 씹진 않아 그냥 바로 삼켜 음. 어떡하지? 떻밥밥 음, 밥. 그리고 동이 오늘 여기 아스팔트랑 싸웠습니다 이마 보이시죠? 나 벌써 혼났어, 혼났어. <웃음> 아스팔트랑 싸웠는데 동의가 졌어요. <웃음> 그냥 진짜 5초만에안 보이는 사이 에 그냥 평평한대로 그냥, 그냥 걷다가 넘어졌어. 음, 근데 뭐애기들은다 다치면서 크는 거니까 뭐. 근데 신기하게 무릎 무릎 안안 뭐지 안 긁혔어? 음, 무릎은 안 긁히고. 대신 이마가 긁혔습니다. 이마 진짜 이마. <웃음> 이거 <이건> 뭐야? <웃음> 이거 뭐, 뭐, 뭐예요 동희 씨? 동희 씨밥 먹으면서 방목기 어디 있어요? <웃음> 근데 동희 진짜 잘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. 전전 전, 전. 음. 자, 동희도 부채 들고. 더? 뜨거 아. <웃음> 동희. 아니야, 아니야. 이제... 아, 근데 그렇지. 사실 동이 진짜 맛있는 음식 동이한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뜨거워도 잘 먹어. 응. 근데 그냥 그래? 그러면 그까지 엄마 힘들게. 그거서 뺏고. 에이, 그래서 똑바지 필요해요. 봐봐. 응. 동이야 천천히. 사실 똑바지 때문에 또 싸웠어요 오늘. 오늘 좀또빠지게 싫어하거든요 네. 근데 제가 또페런팅에 대한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알게 됐어 습관 만들기 진짜 중요해 습... 이제 그때 뭐 있어? <웃음> 이거 엄마 아, 거야 엄마꺼 뺏어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네. 아 엄마 먹으라고? 알았어, 알았어. 네. 근데 동이가 진짜 개인기가 많이 늘었어. 음. 어 말도 진짜 잘 알아듣고 그리고 한국말하고 러시아말 둘다 알아들어요.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컨텐츠 한번 찍어보려고요. 왜오 동희 지금 또 이용기 하고 있나? 오늘 우리 동영상 그 찍을 때만 잘 먹어. 아 역시 효자야 효자. 엄마 말이 많아. 어 동희도 한번 먹고 엄마도. 엄마 안 먹을까 봐 얼마나 걱정해 아니, 아닌 니아거 같은데? 그, 내생 그... 지금 국물 응. 달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그렇구만 빨리 달라고 국물 엄마 그거 바꿔 바꿔 바꿔 <웃음> 음. 큰이 났다 엄마는 아빠 거 먹는 거 좋아하고 동이는 엄마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응. 제일 먹어. 강을 너무 세게 했나. 이거한테 <웃음> 안 짜? 아, 나한테는 안 짜. 뭐... 내가 원래 동이는 국물 먹는 거 좋아하니까. 뭐든 뭐든 엄마들 너무 비대. 너무 비대. <웃음> 동이는 지금 밥을 다 먹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. 야 엄마 아빠가 너무. 심심할까봐 이렇게 안 심심하게 엄마, 빠를 도와주고 있어요. 역시 착한 아들이야. 그치 동이야. 동이야 사랑해요. 한번 해줘. 동이 사랑해요. 동이 사랑해요. 네, 사랑해. 잘하잖아. 사랑해요. 할 시간도 없어 지금 은 바빠가지고. 이거 응. 더 빨리 하나 볼까? 아, 어? 예, 예. 파이팅! 내가... 동이 파이팅! 니가 똥이 병이야! 아빠, 로저! 아빠 치고 있다! 아빠 이겼어? 아니네! 포기하지 않는다! <웃음> 저는 오늘 딱 오늘 동이 태어나 태어나지 처음으로 고실 싹 비어놨어요 원래 여기 짠난감 종재인이었는데 지금 몬테소리대로 가짠난감 하나만 놀수 있게 그리고 공풀 좋아 자야지 동이 스쿼트 많이 있어 <웃음> 동희 거기서 자 네, 아빠 나올 거기 거지? 자 여기 네, 나올거지? 여 네, 나오세요 건들지마 그냥 내 도. 동희가 진짜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희야공 빼줘 거기 밑에 아빠한테 공 주세요 이야 아빠도 공 주세요. 우야 아빠도 다시 줘야지. 오. 이제 갑자기 또 책에 관심이 많아졌네. 알았어, 아빠 씻고 올게. 씻고 아빠랑 자자. 안녕. 네, 저는 동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? 오늘 하루 어땠어요, 동이랑? 최선 다 했어. 그래서 지금 초콜릿 이것 여보. 이것도 여보가 먹은 거야? 여보 뭐가 좀 넣어줄래? 동안주 <웃음> 응. 오늘 하루도 살았다. 응응 <웃음> 응. 근데 진짜 동이가 커가는 게 느껴지는 거 같아. 뭔가, 그렇지? 하루하루. 누구 덕분이? 여보 덕분에. 나사 <웃음> 오늘도 빨리 씻고 자자.